아야 나는 너 오기만을 기다렸어. 안 n d I 안 m a n 오빠저엠 생겨봐. 너 보고 죽이라는 게 아니고 카메라만 들어줘. 오케이? 카메라만 들어줘. mọi người không nên xem g á n g xem em thôi. 물어보는가? 어? 하! 주기로 가자 네네디네 여기 못못 하이 어? 어? 마 마컨잘 네. 내가 아침에 봤다고 쯔쯔? 응 쯔쯔 마라이 어, 못? 23. 아. 네어잠아 챘. 아. 잠깐 뒤챘. 잠아 찍지 말고. 우와, 진짜 맛 Em không muốn xem cái này. Thôi đi. Bắt con con gì Em không muốn xem cái này. Trời đất ơi, nhộm xem t o uống cho. Bốn con nè. h con hả? À, à n con, con nè. n con h Nè, cái này rồi. r 카메라 잘 찍어 카메라. 와. 여기 다섯 마리 지금 저쪽에 네 마리 있어요. 총 아홉 마리. 됐다. 일단 뭐 괜찮지. 안이 đâu. 더 쌈. 어, 이게야? 아이 그냥 날 꾸욱 껐감사난다 죽일 거다 와귀와 <목소리> 뭐라고? 와규라고하염 시켜버릴 거야 짜자자자 Bây giờ chúng ta có món dám nướng Hòa kêu Được rồi, p ba Ơi h Sao v ậ o t h u t y h o yêu Ghê quá ấ y đ ư h ả â y hả ô uh, đám khôn dạn trời đất ơi thà sao đây pha chưa chết nè À, chưa chết hả h l i i t i ề u quá t h ô r ờ i không Trời được k n g o t ữ a ok OK s t c t c h the r o a ha exactly w e l c i <cười> 잠깐만 이리로 와 빨리 와 이제 이거 버리 해야지 이뻐 이뻐 뎁다엠 X 만 완전 완전 유튜버구만 이제 엠라 유튜버아 오빠 유튜버 엠 유튜버 네 <cười> youtuber cái này body à. Nè. <cười> <cười> em không phải youtuber em là osin mà tất <cười> <cười> cả We 응. will come back and kill you. Come o a d h o a i a 어. 그렇지. 잘했어. 자, 2차 전쟁 시작됐습니다. 아, 컴, 컴, 컴, 컴. 어이 하수구에다 버리자, 하수구. 어. 여기다 버리자. 어? 어. 잘했어. 굿. M사컴 어디다 닦냐 지금? 아 이제 이거, 이거 들어야지 안 되지? <웃음> 이거 오빠 <먹방> 할게. <웃음> 오. <웃음> 오 Stronger. Stronger. Stronger. Stronger. Stronger. o k 총 y 마리 어디다 어디 찍어? 총 a y 마리 a y 다 어? a y Okay. Okay. o 어떻게 찍어 지금? 왜이 t e m n g có d m à m l n 안과 t h i ê u em hả?